그렇 그렇지 은평 음. 음. 음. 아. 음. 음. 음. 구의 노인 복지 관이 드리우프른 언덕 에 아기 케이 즐겁 게배를먹고놀 아요. 해츄달고봐 주고, 이데 누가 부른거야? 천원 찾아 응 만원 찾아 응 어, 어린애가 부른 것같아데 어떻게 아. 부른지? 돈통들이 돈을 받쳐주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아니, 이거 TTS에요? 폴짝폴짝 콩콩콩 흔들흔들 콩콩콩 신나는 딸이 그 인간이 만든거잖아 이거 리듬 닥터 만드는거잖아 리듬 세상 만는평구에복지관드리른 언덕에 아기 즐겁게 를 먹고 놀아요 밝은 얼굴로 테리가지는 날에는 잔뜩 들얼굴만비벼라 아딱쿵쿵흔 신나는 기케이아 좋네 우산 셋시나라히 똥을 먹고 있어요 케이님은 매우 큰 코를 가지고 있단다